아이쿠 반갑습니다. 구스마일의 구랑사가 시간입니다. 저 이번에 구랑사가에는 500일을 맞이해서 500일 이벤트들이 하고 있습니다. 500일이라니 보통 게임에서 제가 RPG를 여러 하지만 500일 이벤트를 챙겨주는 일잘 없거든요. 자 어쨌든 500일 이벤트 우리들이 무엇을 챙겨야 되는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게 제일 큰것 같아요 저는 게릴라 상점 지금 성목의 은총 10개가 어, 유료 다이어 500개로 팔더라고요 그리고 무료 다이어 500개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500개 정도다 어 그래 어, 나쁘진 않네 뭐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요 밑에가 500골드에 팔더라고요 500골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거저 주겠다는 느낌이죠 거저 주겠다는 느낌 그리고 금빛왕국 명령서도 10개 500이면 어 야, 싸네 뭐 반값이니까 괜찮겠다 근데 유료 다이어 쓰기엔좀 그렇고 무료, 무료 다이어 괜찮겠네 근데 갑자기 500 골드에 파는 거예요. 또. 500 골드에 이거 1렇개 챙기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키스톤 파, 어, 키스톤이라고? 갑자기 키스톤을 못 참지? 이랬는데, 오, 이거 500 골드에 또 팔아요. 그래서 바로 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결정 선택 상자 너무 좋죠. 결정 상자도고500 골드에 팔고 있고요. 알 공명석, 공명서 방어구 이제 90레벨까지 올리는 공명석도 500 골드에 팔고 있고요. 있고요. 용맹의 휘정 섯개가500 골드. 이거는 그냥 뭉로주는 느낌이에요. 사실 무료 다이아로 있는 이것들도 다 쓰러 담아야 되지 않나. 요거 이제 꼭 챙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다들 이제 챙기고 있으시죠? 우측에 웹 이벤트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미미의 골드 지원 이벤트다 아주 간단한 출석 한 번만 해도 10만 골드 길드 출석 한번 하면 20만 골드 몬스터 500마리 20만 골드 이런 식으로 되고 있고요 매일 우리가 숙제를 하는 왕국 클리어 50회 클리어만 해도 50만 골드 시메레 회랑 시메레랑 회랑 돌고 있겠죠 뭐 티켓 쓰면 한, 하루에도 바로 끝낼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죠 10회 하면 100만 골드 선멸전 10회도 하루에 그냥 티켓 쓰면 바로 끝나죠. 100만 골드. 퍼벌 25일 클리어 티켓 쓰고 바로 끝내볼 수도 있겠고, PVP 50회 용 PVP만 조금 이제 티켓 찰 때, 이것 티켓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티켓 생길 때 야금야금 하면은 여기까지 다 받는다. 골드 쫙 한번 챙기면서 이 8개를 다 클리어 했을 시에는 고대 천사 요괴 그랑웨폰 랜덤 상자입니다. 좀 비교적 얻기 힘든 우리 고대 천사 요괴 그랑웨폰이 랜덤으로 하나 주본다 잊지 말고 챙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소환 쪽으로 한번 가볼 텐데 앙케이트 인기 그랑웨폰 확률업 해가지고 자, 이게 우리 앙케이트로 이제 설문조사를 했다 그죠? 유저들 대상으로 직접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영웅을 갖고 싶나요? 이렇게 한 거지. 했을 때 가장 투표를 많이 받은 친구들입니다. 솔직히 저도 이강 님이, 이게 강 님이 있는 준과 강 님이 없는 준은 이 치명타 기전으로 치명타 메커니즘으로 폭딜 내는 그 부분에서 개미친 치명타를 낼수 있는 없나 정도 차이를 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 말을 참 어디서 다시 만나기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역시나 여러분들이 투표를 많이 해주셔서 강 님을 뽑을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자키엘, 오르타의 천사그랑폰이죠. 자키엘입니다 저는 이제 자키엘은 그래도 뽑았었거든. 근데 초월이 좀 모자라지. 어, 자키에. 제가 지금 1극 초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 공격 시 상승 데미지 30 3 0좀 증가가 된 상태인데 사실 5극 초월하면 방무 데미지가 증가해 가지고 자, 그다음 세피엘 세리아드의 천사 그렁 웨폰 특히나 딜 하는 세리아드 웨폰 중에 최고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면 저도 이제 세리아드를 보통은 이제 힐러 이렇게 힐을 해 주면서 서포터로 쓰다가 어떤 특정 콘텐츠에서 딜러로 세리아드가 활동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는 딜러 세리아드를 세팅해 놨거든요. 이럴 때 이제 세피엘이 딜을 막 하는 딜러 세리아드. 자, 그다음에 포세이돈, 보막주는 우리 힐러, 포세이돈까지 이렇게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업에서 0.37 정도로 이 친구들이 확률을 받았고요. 나머지 SSR들은 0.023이니까 확실히 확률은 이 친구들이 높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앙케이트 인기, 아티팩트 확률업도 있겠죠. 야, 이것도 이제 유, 유저들이 골라주신 유저들이 아 이거 좀 해주면 좋겠다 투표해서 라인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라인업에 짜잔 흰가시의 성녀 나 이게 진짜 제일 땡겨 흰가시의 성녀 크리티컬 데미지 이제 어, 풀쳐올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크리티컬 데미지가 30% 시뎀 30% 증가하고 방무가 15% 아. 땡긴다 딜을 더 세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영원의 일각수 빛속성 대상에게 데미지 증가 주는 거풀초월 했을 때는 빛속성에게 데미지 40% 증가 그리고 크리티컬 15% 증가 돼가지고 레온 같은 강력한 빛속성 캐릭터들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아티팩트가 라인업에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 영웅의 이름 PVP에서 공격력 증가 풀초월 했을 때 PVP에서 공격력 30% 증가로 강화 뭐 굵고 짧게 PVP 극딜 아티팩트죠 그 다음 하늘에서 오자 요거는 뭐 이제 어, 제일 좋은 그냥 범용성짱 어, 공격력 20% 하늘의 수호자이겠죠 역시나 확률은 0.37 정도로 애들이 라인업에 분포가 되어 있고 나머지 아티팩트들은 0.037 정도 근데 여기에 우아한 자태도 있고 감춰진 순수함도 있고 당신의 친구도 있어서 픽돌로 이런 애들이 떠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티팩트를 개인적 게이머로 봤을 때는 아티팩트에 지금 한번 들어가 보는 게참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성적으로는 이걸 룰러라고 말하고 있는데 감성이 아나의 감성이 이쪽으로 가네요 그래서 오늘 한 천장 정도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자 이브야 오늘 좀잘좀 좀 부탁한다 이브야 들어가 주세요 차크다 일단 가볍게 한번 말아먹고 있고요 잠깐만 요거는 어 게릴라 상점 가가지고 성목의 은총을 사오는 게 무조건 이득 이겠죠. 이겠죠. 이렇게 완전 싹쓸이를 했고요 이거 싹쓸이 꼭 해야 되겠는데요, 여러분? 자, 그걸로 이제 뽑기 들어갑니다. 와, 진짜 절약했다. 어, 진짜 절약했다. 게릴라 상점이 있는 것들 진짜 효율이 대단하니까 한번 쓸어 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나 뽑기는, 네, 예라이씨 <웃음> 나와야 말이지, 그래도 임마. 제발 좀, 이브야 임마. 하 제발 이러지 마세요. 또, 또, 또 천장 엔딩이가 내가. 아니, 무슨, 저... 루나, 척. 아래사. 야, 이브야. 아니, 너 계속 오늘 혼자 나오니? 니네 고양이 어디 갔어, 임마? 넬리. 아, 반가워. 넬리야. 와, 오늘 이브가 작정했는데? 아예 고양이를 데리고 나올 생각이 없는데? 니가 오늘? 어? 와, 이거 원샷, 이거? 제발 좀요? 제발요? 바른사, 벌써 70%에 달하고, 따라가... 오! 모로야, 근데 모로가 머리를 밟아주진 않았어요. 모로가 머리를 밟아줬어야 되는데. 착, 땅이 넬리, 착, 그래요! 어? 갑자기 땅이라고? 아하, 오필리아, 이쁘긴 하네요. 하... 암흑이 한번탁 떠줬으면 좋겠는데. 암흑, 빛, 물, 물! 잠한번 부탁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 모로가 머리를 꽉 밟아줬어요. 이것은 확정이다. 이 말이죠. 초당 우와, 색깔 이뻐요 좋습니다. 암흑이다. 야, 저, 야, 빛이 가. 빛이 암흑인가. 암흑. 좋아요. 뜨나? 설마? 설마? 어? 나 처음 밟은데, 이거? 뜬거 같은데? 오케이, 갈게. 없는데? 아, 감사합니다. 아. 아, 일단 내가 제일 갖고 싶었던 그랑리폰입니다내 준이, 내가 준을 꽤, 꽤, 진짜 빵빵 키운 사람인데, 강림이 없어서일까? 진짜 극딜 하시는 분들이랑 비교해보니까 진짜 완전 초라하더라고. 내가 강림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이때까지 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자, 한번더 어떻게 안 되려나? 자, 한번더 부탁합니다. 아 우리 모로가 머리를 좀 밟아주고 이래야 되는데. 자, 제 나이스. 아하이. 하롤. 자 그렇죠 우와 저 모르라이 고맙다 꽝 밟아주고요 차크닥 붙고요 우와 자 불이네요 네 불입니다 멈춰 자 이번엔 확정입니다 확정해서 아, 개인적으로 암흑이 한번더 뜨면서 암흑이 한번더떠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차크닥 숨 타치 <웃음> 어 암흑 빛입니까 암흑입니까 아 빛이다 빛자킬 뜹니까 자킬자킬 오늘 뽑기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PVP 아닐 때는 잠깐만 이 자리에다가 이제 강림이 네. 들어갑니다. 수 없이 힘을 보태야겠구나. 크... 아, 이렇게 구스는, 어, 이렇게 이제 강림을 얻었다는 소식을 네.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도 뽑기 네. 대박나시고 즐거운 한주 되세요. 고맙습니다. 구! 파이!